tv조선 미스터트로트 토크콘서트 2회 예고입니다. 그동안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탑세븐 멤버들은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실물 팬미팅 자리에 나타납니다. 탑세븐 멤버들은 양재천과 광화문 등 야외 무대에서 게릴라 콘서트 와 팬미팅으로 직접 팬들을 찾아가 신나게 노래하며 더큰 사랑을 팬들에게 선물합니다. 현업을 뒤로하고 탑세븐을 맨발로 마중 나간 팬들과의 만남 현장 모습은 오는 13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 미스터트롯2 토크콘서트 2회에서 방송됩니다. <목소리> 풍파 담자요 이 좋아 여러분이 좋아 첫 세월 멈추다운 터치에는 장다다다다아다 네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다기일어나일어나카메 네. 아, 아, 예쁘게 나오고 아, 아. 싶어요 우리 이왜 이렇게 아침부터 오늘 괴롭히세요 아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어 <목소리> 팬분들이 보내주신 <목소리> 거. 질문 한번 볼까요? 1순위가 지연입니다. 잘 부른다. 1순위가 지연 나하고 듣네. 저 추억들이 많을 거예요. 자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. 언제든 싹 가르기야 때려 때려 저를 때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탑세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